민영이 화이팅! 북설이 내리고 있는 경상남도 하동이 자동마민나리 5일 전남, 무와 배추를 잔뜩 실은 경기 속에 민나리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주인 여러분, 안녕하셨어? 나 이장, 박동수야. 오늘 민다리 마을에, 오늘 장난이 있께데못다사게 있고, 마을에 하나 로 싸게, 싸게 나오셔잉? 아이고, 이 예피해도 싸게, 싸게 나오고 한다요. 그럴 때, 목상에 자 돌아니까 빨리 빨리 나와 아이고 지나요 뭐한다고 그렇게 렀어요 아직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데 어메 어메 아뭔 놈이 이렇게 많이 내린단가 아무래도 오는 장터는 허당이요 허당이요 지는 말이요 민이 5일 장날에는 아, 눈물이 나는지 몰라 여러업에 시집와서 고생 고생하다 돌아가신 친정 엄니 생각이 나서 그러지 야그러시라 그럼 그럴 때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 그럴 때탈빛 밝게 비치는 복사 어머니, 어머니의 고운 치마 폭은 바람결의휘날입니다 열아홉 나이 아랫역 경상도 진교로시집온 전라도 그렌디칠남매낳시고열 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 없다시며 어린 자식 하나 가슴에 묻은 명치 끝에 손 얹고 지내온 어머니. 민다이 5일 장날 어머니 발걸음은 하랑보다 앞서. 엄마한테 파도 고이랑, 파도 고이랑, 아, 파도 고이랑 가라! 열심히 외치던. 젊은 날에 그랬대. 올해 여든여덟 나이에도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밤마다 풍등을 하늘에 올리시겠지요. 나는 고향 하늘을 향해 손끝에 닿는 별 하나, 둘, 해아입니다 오늘 밤내 꿈속까지 어머니의 풍등은 고향 지붕이, 두루, 두루, 비추겠지요. 그나저나, 먹고 싶은 구이는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그냥 구수만 한 걸음 먹읍시다. 그냥, 그냥. 하동 때, 여기 장타국산들. 아득찌서 하동댁 하동댁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속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의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아, 와이에 yeah? 국수가 맛이 없는 겨? 아니, 그게 아니여. 따끈한 국수를 보니까 막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들 에휴, 내도 우리 영식이가 보고 잡네요. 영시가 영시가 영시가 영시가 영시가 너 보고픈 날은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바람에 날린다 먼지가 바람에 날린다 너 보고픈 생각 때문에 바람은 불고 나, 산은 푸르고 하늘은 햇빛은 밝고 하늘 또한 끝없이 녹다 해 두자 먼지가 달린다 해 두자 너 보고픈 날은 창문을 닫고 안으로 고리를 잠그기로 한다 아이고 왜 눈이 눈이 이렇게 많이 잃는가 저는 창술들지 말고 빨이 음, 가서 고구마 맛좀더 먹읍시다 고구마 아유 좋지 곡설 삼동에도 꽤 많이 산다 눈이 내리지 않다니 는 남도 땅끝 위진 동네의 오해의 겨울 엄청난 폭설이 들다이장의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여러분 삽들과 해관 앞으로 모이자니 눈이 존나게 내려버려 땅끼 오늘 아침을 눌렀 e 니 간밤에 s 차가운 t 내려, 비 e 하우스가 떠 s 다 놀란 이장이 n g w h 이 t to go. My crave. To me, you m 어 v 오늘은 v e 한게 싸게 싸게 나오 o 게 싹이 싹이 맨 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화된 주민들은 대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목가이잠기 후에는 빗물하는 아날로의 희류의 마음날 새벽 잠에서 깨기장이 밖을 내다보다가어 훔쳤다 우편함과 뭉태만 <웃음> 빼꼼하게 굴군 온 천지가 신으로 두덕혀 있어 하느님이 흥성만한 떡실을 지었는축사중도덕 조심뚝심다족 이장. 모델의이야대를내주의이 우주의 이아가등울의 이야기로, 우주의 기 우주의 이아기로우주 이야기로, 우주이주이우 주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